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우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 깃발이 찢어지거나 우물이 묻거나 시궁창 같은 데에 버려져 쓰레기가 되는 꿈 사업의 실패 및 좌절과 재물, 또는 이권의 손실, 지위의 해임, 퇴직 등 좋지 못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남편이 많은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 시댁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다른 사람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꿈 누군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게 되거나 불안이웃을 돕게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딸기팩에 쓰레기가 얼어있는 꿈. 대금이 들어올 것임을 예시해주는 꿈. 마당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불태운 꿈. 마당이나 정원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 가령 가족, 사랑, 영혼, 내적인 생활 등을 상징한다. 마당이나 정원의 상태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황폐함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또한 마당이나 정원에 관한 꿈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는 꿈이다. 마당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서 불태웠다면 마음속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 꿈.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고 사업이 성장하게 된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꿈. 개인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배우자가 쓰레기를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처갓집. 돈은 침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상환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꿈. 고민거리들이 차차 정리가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선물상자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찬 꿈. 뜻밖의 횡재수가 생겨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게 된다. 선물상자 안에 쓰레기만 가득 찬 꿈. 횡재수를 의미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더미 위에 한련화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숱한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다. 쓰레기 더미 위에 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숱한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일이 잘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버리는 꿈. 쓰레기 버리는 꿈은 전반적으로 길몽에 가깝다. 쓰레기는 애군 근심 걱정을 상징한다. 이것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꿈. 복잡한 마음이 꿈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을 의미하는 꿈 또는 사업운이나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 좋은 시기가 올 것임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죽는꿈 그동안 문제되고 걱정되던 일들이 해결되고 개인관계도 좋아질 지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 치우는 꿈 쓰레기 치우는 꿈은 근심과 애군을 치워내는 것을 의미한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과 의미가 동일하다 막힌 일, 구설수에 올라간 일등 여러가지 일들이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쓰레기가 머리 위로 떨어진 꿈. 구설수와 망신살이 있을 수 있다.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나르는 꿈. 주변 사람을 돕다가 시비에 휘말리게 되거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꿈.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생활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이게 될수 있음을 의미. 스트레스나 걱정 등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를 버리는 꿈. 많은 부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를 보는 꿈.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쓰레기를 줍는 꿈. 그동안 문제되고 걱정되던 일들이 해결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된다.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 쓰레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장을 걸어가는 꿈. 온수대통할 꿈으로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차의 잡동산이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싣는 꿈. 모든 잡념과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정신을 갖는다. 수신제가 청소, 참외반성 등이 있다. 쓰레기통에서 돈을 줍는 꿈큰 돈이나 큰 인기를 얻게 될수 있음을 의미 혹은 인기가 좋지 않은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을 구입하는 꿈 배청소를 하게 되거나 집안을 정리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을 비워도 자꾸 차 있는 꿈 하기 싫던 일에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올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을 얻은 꿈 하기 싫은 일을 책임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장애물에 부딪히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아내가 많은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꿈처갓집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오늘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꿈부부간의 불화나 구설수가 생김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꿈 식중독이나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꿈은 현재의 우울한 상황에서 탈피를 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꿈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의 삶이 염증을 느껴서 변화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반영된 꿈이다. 음식물 쓰레기 보는 꿈. 음식물 쓰레기 보는 꿈은 현재 여러가지 걱정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반영된 꿈이라고 할수 있다.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다 입안에 쓰레기를 물고 있는 꿈 악성 식중독으로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질병 우한 수술 등 불운이 닥친다 집안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꿈기몽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될수 있음을 의미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친구들이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꿈 어려움이 닥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